얘기도 나누고 네, 그래요. 그런 것 같아서 뭔가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노래가 사실 잘 되더라고요. 음. 왜냐면 그게 사실 이제 그것도 딱 에너지잖아요. 음. 음악도 그러니까 그게 딱 담긴 음악이니까 누군가에게도 그렇게 어떻게 들리는 거죠 사실. 음. 그래서 나는 오늘 그런 거를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아무래도 좀 근데 그런 곡을 담으면 되게 우울해질까 봐 걱정이 돼. 음, 아니 근데 그건 사실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모일 네. 뭐 때면 막 엄청 신나는 비트인데 음. 내용이 그렇고 춤을 추면서도 그 내용을 부르는데 비트는 퍼포밍을 하기 좋은 비트입니다 사실. 음. 별 상관 없죠. 뭔가 좀 공안적인 게할수 있기는 해죠. 일단 시작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보통 해외 작곡가님들은 엄청 아 아티스트랑 작업을 하시나요? 아티스트랑 작업 많이 하고요. 아, 유럽 팀에 소속이 돼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 저는 사실 어, 국내에서 같이 하는 작가님들은 좀 되게 적고요. 되게 제한적이고 외국 친구들은 뭐 거의 시네인 친구들은 거의 다. 네. 아이디어가 있거나 이런 음, 느낌을 한다 기다 진짜 편하게 그냥 얘기해도 돼요 네오 얘도 뭔가 인공 여기가 좀 발랐어 육성이랑 네. 그 첼스트 보이스랑 네. 이게 가성으로 네. 침이 커든 호든... 그거는 가성으로 가고 이거 중성으로할수 있을 것같은데 응. 해봐요 그러면 아 그래요? 아 그냥 해봐요. 열이게 어. 어, 뭔가.. 뭔가 질러도 될것 같은데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 おや<ス> 어떻게 더 해야지? 어떻게 더 해야지? 오케이. Okay. 접수. 전화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 여보세요. 네! 형. 다가들어가 t e me why s o so in p e r m a t i o n 아아 t e me why s l e m a e 너무 큰데 아! t e me why s l l r a i 아 Do it, do i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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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될까요? 될까요? 될까요? 될까요? 怎么需要啊 i 데 이게. f u n it again and a n a n n And now. o Show me come a l e t a g a s e and then I come and t e I t t e l l me show where the a e and I t a n d a a w t a a you e a d o a e and n a I n t a Tell me t a nah, t a nana gaze, that nah, a nana da nah, da nah, da gaze. Tell me n a da rude, tell me n e v a r rude, tell me n nah, a nah, v a r rude gaze, then a nana da gaze. g h a m m y whammy, get me raw! 네 다. 어서요. 그 영상에도 하프만 하는 거 되게 많이 나올 텐데. 아. 네, 저 있습니다. 힘들군. 커피칩로못 갔네 이제는 내가 주문하기도 전에 그분들이 내가 딱 앞에 서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벤티어? 이렇게 해서 내가 프리즈 그러면 <웃음> 어? 감사합니다 한 번은 포스트잇사에 멤버십 가입타라고글 적어놨어 <웃음> 13번 사 먹으면 <웃음> 한거껍껍껍 자르준다고 그리고 제 커피 먹을 때 말래 빨대를 안 쓰거든요 처음에 계속 주셨는데 이제는 이제 빨대 자체를 주지 않으셔 요요 부분 여기서 코러스 에서 쓸수 있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하면서 해보면 될것 같아요 아, 네. 네 일단은 여기 벌 e 여기 이 프리까지만 s e You go to the h o 어. 어 e You go to t 고 e house. Okay. Okay. 아아 아. 어, 넣고 한번 가볼까요? 그 혹시 그제 버전으로 하는 건가요? 네네아요 네네네 네아네 아, 네. 아, 네. 혹시 한 번만 그냥 MR만 틀어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오 아.. 네, 네. <웃음> 아 그래요? 아 진짜요? 아네 어... 어... 이게 좀 들을 수 있어서 더 좋은 거 같아요. 네, 음. 네 맞아요. 디요 예 네. 아우. 비명 같네요. 어 네. 아. 아 네. <웃음> 네. No. no. No. Right now. 네.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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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l me why so. 아. t so. h so. 네. Tell me why so. Tell 아, me why why so. t Tell me why so. t why why why t e why t e why why Tell me why so. t why so. Tell why t why so. h t so. Tell me why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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 죽었다. 아. 여기가 봐요. 현실 이 현실을 다 끌어당기려. 해. 원래는 이 현실을 다 끌어당기려 하면 하고 바로 아, 거기 어였었어요 원래. 아 오케이 오케이. 아닌데 제 생각에는 B가 여기 여기가 나와야 될것 같아요. 한번 더요. 한번 더. 아. 응. 왜냐하면 이게 너무 그러니까 숨이 너무 가쁘더라고. 뛰어 뛰어. 이건 편집해서. 들으면. I'm going to do